네. 하나, 둘, 셋. 그 리플은 언제 처음에 시작하셨던가 리플은 아마 바야흐로 19년, 20년도 에 20년도 한 10월인가요? 11월, 10월, 11월 달에 선페디 님이 이제 저한테 열, 이제 연락이 와 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소통하는 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즘 어린 친구들, 그리고 제 또래 애들, 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 냉큼한다고 했었죠. 예. 네. 그때 당시에는 조금 회사가 처음에 장치는 게 빚도 많고, <웃음> 이제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좀잘 이겨낼 수 있었지 않나. 예, 네, 끈끈한, 오히려 저는 그때 당시가 되게 그립거든요. 이제 남구로에서 이제 있었던 때인데, 그때 뭐좀뭐 뭐 빚이 많다. 우리 회사에 빚이 많다. 그리고 또뭐 밥도 되게 뭐, 뭐 밥버거 같은 거, 뭐 컵라면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촬영이 1시부터, 그러니까 4시간씩 네 잡는데 한, 한, 세, 총 3커플이 세 있는데 한 커플당 한 4시간씩 네 잡아요. 그럼 저희, 저, 저랑 이제 유진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잠이 안 돼서? 잠이 안 돼서 11시부터 아마 어, 열, 12시, 1시, 2시, 2시까지 촬영인데 그때 끝나면 친구들이 또 2시부터 6시 촬영에 와요 6시부터 촬영 10시까지 오고 1 1시 와서 그 친구들 다 보고 어, 11시나 12시에 늦음하게 집에 돌아갔던 억이 생각나는데 그 정도로 너무 예,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 어, 일단은 <웃음> 그 휴식기 동안에 저한테 조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태원, 이태원 사건이라고 이태원 참사라고 하죠 거기에서 제 지인도 이제 작별을 하고 어, 음악에 대한 갈증이 더좀 조금 더 커졌고 그리고 저는 제 장점이 자기 객관화가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지금 동료들 지금 남아있는 동료들과 달리 저는 뭔가 저만의 브랜딩이 아직 돼, 제대로 돼 있지가 않다 그래서. 어 나만의 브랜드를 브랜딩을 잘 한번 구축해 보자 제가 꿈이 이제 제 이름으로 라디오를 하는 거랑 그리고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mc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음악적으로도 어,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휴식기 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운이 좋게도 이제 소속사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께 소식으로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동안에 휴식기가 조금 크지 않았나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음, 그냥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는 인사 드릴 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 일단은 이제 사랑하는 준호 형이랑 영둥이한테는 셋이서 맨날 술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인천 본가에 살았을 때는 항상 촬영하고 바로 칼퇴근을 했는데 이제 그두 친구 준호 형 영둥이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촬영 끝나면 맨날 저희끼리 술 한잔하면서 했던 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이 얘기를 할 때도 아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 배신자. 배신자 꺼져 막 이렇게 장난 장난 이렇게 막 치다가도 같이 하자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 이런 사정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아, 충분히 이해한다, 응원한다. 이제 유진이와 미도와 주연이 같은 경우는 조금 어그 정식으로 제대로 인사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그 식사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얼굴 보면서 뭐. 뭐하고 지내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어, 다음에 뭐 따로 만나가지고 더 에, 인사를 하지 않을까? 마저 못한 인사를, 에, 미처 하지 못한 인사를 다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 아, 모르겠어요. 우리 준호 형! 뭐 새, 새로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준호 형은요. 가끔씩 삐져요. 그리고 나이답지 않게 애교가 많아서 근데 그게 좀 과해서 그렇지 네, 잘 받아주시고요. 우리 영동이 어, 가끔씩 정신 나간 듯이 혼잣말하면서 혼자가 혼자 웃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어, 영동이가 기분이 많이 좋나 보다. 하면서 그냥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유진이 제가 <웃음> 3년 동안 잘 어, 파트너로서 맞춰준 우리 유진이는 가끔씩.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지 어,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낙천적인데 아, 그거 어, 그냥 그런가 보다 <웃음> 하면서 잘 어, 그냥 넘어가시면 네, 일일 비하지 않게 네,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미도 미도는 뭐랄까요 음, 겉은 되게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여리고 또 어딘가 아픔이 있는 친구니까 어, 그런 부분을 너무 또 알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면서 에, 천천히 다가가면 약간 고양이 같은 친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 좋겠고 우리 주연이, 주연이 같은 경우는 되게 엄마 같아요. 되게 자상한데 그 친구의 그 자상함을 어, 가끔씩 한 번은 제대로 꼬집어주면 그 친구 더 감동받을 겁니다. 네. 어, 지금 당장은 제가 또 트위치에서 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치에서 오시면은 트위치로 오시면은 저를 볼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으로는 5월달도 공연도 하고, 그리고 6월달 앨범 내고, 7월달에 뭐 드라마 OST 내고, 가을 때는 또 축제 같은 시즌에 가을부터는 이제 축제를 돌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소식, 뭐제 SNS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좀 되게 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더잘 구축을 해서 빵 가는 게 좋을지 제가 문득 문득 찾아와서 사실 전 여자 친구 전 남자 친구가 가끔 찾아오면 기분이 되게 묘하잖아요. 반갑기도 하지만 되게 미운 그,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어 약간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잘 피드님들이랑 제작진 작가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봐서 이거는 진짜 뭐 내가 나가고 싶고 그 작가님들이랑 제작진 분들도 원한다 그러면 은좀 얘기를 좀잘 나눈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리플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리플 구독자분들 때문에 덕분에 어 남자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남한, 남자한테 관심을 잘안 주기 마련인데 또 저를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몇분안 계시는 제 여자팬분들도 어 일당백의 느낌으로다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리플에서는 저를 못 보시겠지만 어또 어딘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귀에 걸릴 음악으로 어 아니면 어, 라디오라든지 어,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자주 찾아뵙기를 어,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저요? 저는 뭐... 저도 뭐다한것 같고 이제 일단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심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나 건강해서 아픈 데 없이 다시 이렇게 리프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